mbn 불타는 트롯맨은 공식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참가자들을 처음 공개했는데요. 마치 아이돌 오디션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젊고 꽃미남이라고 할수 있는 출중한 비주얼의 참가자들이 많은데요. 그 참가자들을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1번 조동환 29살의 교회오빠 스타일이네요. 2번 전종혁 26 185cm 큰 키의 환칠남입니다 3번 김세진, 26. 사당동 도경환이라고 합니다. 4번 김승국 5번 명도 6번 최민우 7번 구성준 8번 홍성호, 아이돌 그룹 메인보컬 출신입니다. 9번 이성훈 10번 유한솔 11번 송성호 개그우먼 이영자씨 매니저가 나왔네요. 전참씨를 통해서 잘 알려진 참가자입니다. 12번 채일 13번 김광호 14번 오혜빈 아버지를 살리러 나왔다고 하네요. 15번 강혜성 16번 홍진영 17번 브론즈펠레 US 아미입니다. 18번 김태원 19번 양승호 20번 김민형 22번 이강민 23번 불타는 소년단 24번 백결 25번 임성현 26번 이후림 27번 정준교 28번 태백 29번 이승현 30번 박민호, 국민가수에 출연했던 참가자네요. 31번 홍석훈 32번 춘길 33번 김재희, 그룹 부활의 4대 보컬 출신입니다. 14번 조주한 35번 신명근 36번 손태진 37번 애녹 뮤지컬 배우입니다. 38번 펑크리얼 무브 39번 박정훈 40번 라오니엘 41번 김정훈 42번 최용호 sbs 라는 솔로에 출연했던 성악가입니다. 43번 김첼로 44번 홍성원 45번 장윤서 46번 박정서 47번 최지욱 11살입니다. 48번 도유민, 16살입니다. 49번 장영우 17살입니다. 50번 한태현, 차세대 장국 프린스, 18살입니다. 51번 안율, 13살. 이미 유명한 가수 참가자네요. 52번, 임도영. 이젠 방송을 통해 많이 알려진 도현 군이네요. 53번, 김정민. 54번, 박민수. 55번 이승환 56번 황영웅, 본명이라고 하네요. 57번 장동열 58번 홍지호 59번 김태수 60번 이수호 61번, 김희석, 영탁, 도플갱어. 히든싱어, 영탁편, 준우승자입니다. 62번, 강민수. 63번, 박재원. 64번, 오송, 오초신유라고 하네요. 65번 이하평 66번 강설민 67번 안훈 68번 최정훈 69번 박현호 70번 정해준 71번 김중현 미스터트롯 참가자로 방송 출연 이후에 티 v 와 라디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72번 공훈 73번 송우주 74번 한산귀 75번 가오바 76번 최성 77번 김재혁 78번 남궁문정 79번 최순호 80번 이세찬 81번 황준 82번 금강 83번 최윤아 엄마를 찾고 싶다고 합니다. 84번 홍예성 85번 남승민 트롯국민 손자죠. 이젠 어엿한 대학생입니다. 86번 최상 87번 한강 88번 최연상 조강미남 트로트 가수입니다. 89번 강훈 90번 박규선 91번 성용하 92번 민수현 93번 정다한 광주에서는 이미 유명한 정통 트로트 가수입니다. 94번 무룡 95번 신성 96번 제품 97번 성경 98번 홍원빈 99번, 정일송. 100번, 정희송. 히트곡 제조기로 유명한 분이죠. 트로트 작곡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MBN 불타는 트롯맨의 참가자들을 살펴봤는데요. 간단한 프로필이 공개되었는데요. 벌써부터 몇몇 참가자들은 화제를 얻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의 아직 보여주지 않은 부분들을 방송을 통해 빨리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불타는 트롯맨은 12월 20일 밤 9시 10분 mbn에서 방송됩니다.